운을 바꾸는 미소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부자엄악 미소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스마일 스마일 <웃음> 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감사합니다.